근데 선이 이렇게 선택해놓고 칠하잖아요? 그 끝에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안 끝나요. 그냥 딱딱하게 그냥 그, 이렇게 남아버려가지고 비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마버폼보다는 클리핑 레이어로 칠하는 걸더 선호하긴 합니다. 하면은 보통 이거 확대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마법, 마법봉으로 마법 선택하고 이 컬러로 그냥 막 칠했어요 이게 딱딱하게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, 이게 남아버려요 이렇게 이거 보기 싫잖아요. 완전 무슨 도트 찍은 것도 아니고. <웃음> 도트 그림이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, 이렇게 마법풍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칠하면은 완전 부드럽게 안 끝나잖아요. 얼마나 비기 싫어요. 그쵸, 그렇죠 그래서 마법풍을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. 진짜 비추, 비추, 비추, 비추. 완전 비추.